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블랙저널 위클리를 같이 꾸며보려고 해요 위크19 블랙저널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를 어, 끼우고 할까 끼우고 할까 뭐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오늘 제가 나 대충 가이드를 잡아 볼게요. 자, 오늘 사용할 펜은 항상 쓰는 베닌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일단 뭐 너무 딱 떨어지는 느낌 없게 그냥 뭐 대충대충? 요렇게 동그라미 여섯 개를 그리고 그리고 음 날짜는 여기쯤 적는 게 낫겠다. 오늘 7일 이 하단에 굴레자화를 하다보면 뭐랄까? 아 이번주는 뭐로 꾸미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슨 컨셉으로 꾸며볼까? 무슨 색을 써볼까 이런 게 얘로 치워 오늘 뭔가 약간 발랄한 느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인데 아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핑크랑 노랑을 쓰도록 하고 오늘이 월요일... 오늘은 월요일 아니지 월요일이 4일이었어 월요일이 4일 여기는 5일 6일 7일 8일, 그리고 주말은 9, 10. 같이. 그리고 요일을 쓸 건데, 요일은 그냥 여기 이렇게 둘러가는 느낌으로 쓸게요. 이렇게 요일을 적어 주었고, 아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여기 뭔가 이 파란색을 어떻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은 아이고 예쁘네라고 할까 일단 안 번지지? 겠아 무서워 무서워요 번지지 말아라 안 받았다 <웃음> 다행이다. 만드지 않았다. 뭔가 이 동그라미를 이형광펜으로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두껍게도 쓰면 과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약간. 귀여운 컨셉인가봐요. 나도 몰랐는데. <웃음> 귀여운 컨셉이네요. 뭔가, 별 그리면 좋을 것 같다. 유치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가끔 또 이런 게, 예쁘지 않아요? 예쁘다. 음, 이런, 이런 느낌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이 친구도. 약간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오늘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약간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들을 약간 주도록 할게요 이런 반짝이는 언제 언제 그려도 항상 예쁨으로 활용도가 참 좋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음 귀엽다 별이 조금 더 약간 또렷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은 것 같은 기분이라 이 별의 테두리만 색칠하다 보니까 약간 입체별처럼 만들면 예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어떻게할까 한번 도전? 도전해볼까요? 약간 찌그러진 것 같은데 약간 찌그러진 입체별 같은 느낌이에요. 애초에 별 자체가 찌그러진 친구라가지고 멀쩡하게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 굉장히 약간 초등학생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여기? 아, 여,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로 정했다! 하고 여기에는 무을할 거냐면 이번 주 윗넘버를 쓸 거거든요. 19 안 되잖아. 계속 다시 붙일 거야. 다시 붙이. 다시 붙이자. 이 하고 다시, 다시 쓰자. 툴두 파트랑 좀 어, 나중에 좋겠는데? 하단네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티 뭔가 귀여운 게 필요해. 스티커드를 이렇게 붙여주고 오은 그래서 이렇게 플랜 위드 미 위클리 스프레드 위크 나인틴 에,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의 컨셉은 약간 동화 같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컨셉이에요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스프레드와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색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플랜위드미 하는 영상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